정보약탈 참고로 이거를 저희가 10분 안에 깰거예요자 갑시다 여러분들 안돼! 나한테 5 5를 주다니 이런 젠장 자 지금 제가 7시 13분에 시작을 한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왜이래 아 이따가 아 이거 왜 자꾸 총이 내려가니?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지금 4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지의 방어 시스템 출발 발사 발사 발사 끝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까지 미션클리어 5분컷! 아 4분컷이에요? 5분컷이 아니라 4분컷 정보약탈 4분안에 끝낸 사람 있으면 은 여기 나와보세요 보고단 8분컷 그정도도 안돼요? 에? 그거정도도 할수가 없다면 은 어? 진정한 트롤의 길을 갈수가 없어요 자준비하시고요 어? 뭐지? 55%가 적혀있었는데? 안돼 아, 네. 이런 제작 출발트 출발 추발. 8분안에 끝내기 스타트 여기 어디야? 지금 주유소에 왔네요 아이 지금 바빠요 어묵 못찾죠 근데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에요 휴게소 어묵은 또 맛있긴 한데 어 그러는 틈에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 네.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고요 방금 뭐야 어, 우리 어디갔어? 오지팀 어디갔어? 어디 어잉 어잉? 공무기는왜 거기있어요? 저 지금 앞에 안타져요 자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열쇠 주세요 열쇠 운전이 안된다니까? <웃음> 이번 40초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니까? 보고단 실패 오늘도 평화로운 GTA밥 안돼 왜 안돼 아네 설마 저한테 5 0분로 주신다고요 이런 제작 아 이런거 바라고 습격을 하는기 아닌데 이런 제작 보고단 구분컷 갑니다 바로 부스터 출발하시고 날아가시고 이쪽으로 어디까지 가야돼 이거 여기 맞죠 문방님 아찾았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문방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도를 안보고 넓은 태평양에서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이 능력 아, 8분이 애반가요 근데 솔직히. 8분 아니 원래 보구다못끝내나 그냥 저희가 가서 먼저 돈 받으면 안됩니까? 어? 이분들은 여기 에 두고. 어 바로 앞에 이분들. 두분 태우고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 아, 근데 9분 컷도 애매한데? 아, 가자, 출발 스타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아이 소리질러 아! 내구도 풀업 백크 풀업 엔진 풀업 창문은 레모짓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I am 아이 a d y 심날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심판할 시나리오 15분 컷 갑니다 제가 공백님의 춤을 감상해볼게요 자 공백님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댄스 지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심날 시작하는 거고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저를 믿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쉽게 죽지 않아요 나이샷 나이스! 벌써? 2분 e 과 원래 평소라면, 은 트롤하고, 실패하겠지만 지금의 저는 진지예요 자 점프 들어와 치면, 치면, 치면, 치면, 치면, 치면, 치면, a h h h h